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철근값 폭등과 방화창호 등으로 공사비가 오른다 입니다 최근 여러 건축주들이나 부동산 투자자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공사비가 오를 것이라고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것은 얼마 전부터 철근값 폭등과 사재기 열풍 등으로 심지어는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는 언론 보도로 영향을 받은 탓인데 사실 실제 현장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철근 가격의 경우 금년 초만 하더라도 톤당 70만원 정도 하던 것이 최근에는 140만원까지 거의 두배가량 폭등한 데다 이마저도 철근을 구하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공사비가 오를 변수가 생기는데 그것은 6월 23일부터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이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를 방화창호로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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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는 집이나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 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고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에 있어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으로 대체로 집이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우선 건축을 하기 위한 땅값과 설계의도 구현비를 포함한 설계비 각종 감리비 공사비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땅값과 공사비로 이두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공사비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건축주나 투자자들이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 공사비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공사비는 어떻게 구성되고 또 최근 폭등하고 있는 철근을 비롯한 각종 공사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도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사 내역서를 시공업체들로부터 받아보게 될 텐데 어느 상가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내역서로 이 공사비의 구성과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대체로 이러한 순공사비와 관리비 및 회사이윤 그리고 부가세로 구성되고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순공사비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농후비 그리고 각종 보험료와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는 전체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전체 공사비의 50% 내외 정도로 재료비는 공사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철근가격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톤당 70여만원 하던 것이 140만원으로 거의 두배 이상 껑충 뛰어올랐는데 이 공사의 경우에 실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는지 살펴보면 이 공사에서는 총 88톤의 철근이 필요하고 이 공사 내역서를 작성할 당시 톤당 가격이 72만원으로 견적 당시에는 총6 3 1 0 0여만원 이었는데 두배가 올랐으니 철근 가격만으로도 6 3 1 0 0여만원이 증가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자재비가 상승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는데 이와 같은 자재비의 상승은 비단 철근값만이 아닙니다. 철근과 같이 폭등은 하지 않았지만 공사에 필수적인 철강, 레미콘 목재, 시멘트 등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 원화 강세 등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자재비가 상승하는 요인은 최근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사 물량이 증가하는 데다 특히 중국산 철근 수입의 급감 및 수입 단가 급등에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철근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이 같은 각종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은 건설비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 순공사비가 크게 오르는 것인데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철근 등 공사자재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 중단되는 건설 현장이 늘어나 건설업체의 피해는 물론이고 아파트 입주 지연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철근 등 각종 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건설공사 중단 사태 등이 발생하자 정부가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과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취하고 정부는 주요 철강업체에 철근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고 사재기 등 유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것은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 건설사 등과 민간공사들입니다 그것은 대형 건설사들은 철강사들과 분기별로 가격 협상을 거치다 보니 수급 난구와는 거리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사 물량이 적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회사나 상가주택 등 소규모 공사 의 건축주들은 이런 점에서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 방화창호에 관한 건축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이와 같은 철근 등 각종 공사 자재비의 상승에 또 하나 공사비 상승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방화창호에 관한 건축법 개정입니다. 이는 다가올 6월 23일부터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에 시행될 예정으로 일정 규모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모든 창호를 방화창호로 방화성능을 강화한 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시설, 수련시설, 또는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 모든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는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최근 일반 서민들이 건축하는 대부분의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서 이러한 건축물의 공사비가 증가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증가될 창호공사비는 철근공사와는 달리 대지조건과 설계하기에 따라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에 관련한 건축법 시행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명확하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코너 부지의 경우 설계하기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과 1 내지 1.5m 이내에 해당되는 외벽은 이 오른쪽 인접대지경계선만 해당될텐데 그것은 이 부분은 도로이고 또이 부분은 주차장 설치로 1.5m 이상 이격되므로 사실 이런 건물의 경우에는 오른쪽 대지경계선 부분에 이 창만 해당되기 때문에 개정되는 방화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는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설사 전체 건물의 창호가 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제 상가주택과 같은 건물의 창호 공사비는 대략 5-7천만원 수준으로 방화창호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창호공사에 관한 재료비에 증가되는 공사비는 그리 큰 수준은 아니리라 예상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번째 공사비 상승과 불안감 조당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는데 사실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자재비와 인건비는 매년마다 상승해 왔습니다. 이는 비단 건설자재나 인건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가나 인건비가 매년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물론 최근 철근 등 자재가격의 상승은 수급 불안과 사재기 등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곧 어느정도 안정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공사비도 매년마다 오르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곧 시행될 여정인 방화창호등과 같은 관련법과 규정은 화재사건이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에서의 대형사고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 계속 강화될 것은 명약관화한데 이는 바로 각종 비용과 공사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공사나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고,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공사비의 상승 움직임 등을 불수는 의도로 악용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등 조짐이 있는 각종 자재의 사재기 행위나 유통질서 문란 행위도 그렇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편성해서 공사비를 이유없이 추가시키려 하거나 특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불안을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즉 상가주택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철근값이 두배로 폭등하는 경우야 수천만원 정도 공사비가 오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폭등 수준이 아닌 정도라면 약간 공사비가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재 물량이 적어서 전체적으로는 그 상승하는 비용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호창호와 같은 근본 관련법 개정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접대지 경계선과 1.5m 이격되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경우 등 대지 조건과 설계하기에 따라 방호창호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창후 크기 및 성능 조정 등으로 일부에서 추정하는 바와 같이 1억원 이상 공사비가 증가할 것이므로 법 시행 전에 빨리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추기는 사례 등은 건축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건축주들을 현혹시킬 수 있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철근값 폭등과 방호청화 등으로 공사비가 오른다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건축주나 투자자들에게 민감한 공사비 두 번째로는 공사비의 구성요소들 세 번째로는 자재비가 상승하는 요인 네 번째로는 방화창호에 관한 건축법 개정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사비의 상승과 불안감 조장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공사비나 물가 상승 등은 집을 지으려는 건축주나 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누구에게나 바람직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철근 가격과 같이 일시적인 가격의 폭등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매년마다 오르는 물가와 인건비 그리고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매년 강화되는 관련법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방화창호 등으로 인한 방화자재 사용, 화재와 지진 등으로 인해서 피로티 구조 건물의 구조 감리, 그리고 철거공사, 국착공사 등의 사고 발생으로 철거공사 감리나 국착공사 감리 신설 등으로 비용의 증가 요인이 발생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엄청난 보상이나 사회적 문제 발생 예방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감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지진, 철거나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위한 비용은 대형사고를 처리하는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비용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